자, 그럼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한 이 샘플 파일을 우리가 세팅한 웹 서버 위에서 HTTPS 방식으로 구동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를 먼저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에디터를 켜고요. 저는 어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. tm. html. 예. 자,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. 예, 그리고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. 자,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HTTP S를 지원해주는 주소로 tm. html이라고 접속했을 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. 자,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면 잠시 후에 웹캠이 활성화되면서 주간, 야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어,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<웃음>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는 샘플 코드를 만났을 때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식의 흐름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죠. 자 우리가 이 웹캠이 활성화되고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 방화세 역할을 하는 게 스타트 버튼이거든요. 저 스타트 버튼은 코드상으로 봤을 땐 누군가요? 자 여기에는 이 친구예요. 그리고 원 클릭을 했을 때 이니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니시라고 하는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20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코드입니다. 뭐이 앞에 뭐 어싱크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이건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 저기 있는 이니 이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내용에 의해서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구나,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자마자 예측 작업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init 함수를, 음, 여기쯤에다가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한번 해볼까요? 실행하면, 보시는 것처럼 이웹 앱이 실행되자마자 예측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하, i n i t 라는 함수가 제일 중요한 친구구나,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이 예측을 위한 모델을 어떻게 로딩하는가,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요 코드는 샘플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제품인데 저것이 아니라 주간은 가능성이 몇 퍼센트고 야간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값을 어떻게 얻어올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결국에는 관심사란 말이죠 자, 여기는 i n i t 라고 하는 저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음, 여기 url, 우리가 작성한 그 모델의 url에 모델 url, 메타데이터 url 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tm, 뭐겠어요? teachable machine 이미지겠죠 로드를 하는데 그때의 인자로 모델 url과 메타데이터 url을 주고 그렇게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저 모델이란 변수가 바로 우리의, 우리가 만든 모델의 코드상에서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.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모델점, g e t t o t a l c l a s s s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이 각각의 변수들이 궁금하면 찍어 보시면 되겠죠. 예. 자, 이것은 여러분의 목수를 남겨놓고요. 어,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 보면 RequestAnimationFrameLoop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음. 이 예측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진 한 장을 보고서 걔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영상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연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동영상 한장한 한 장의 이미지를 예측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반복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반복 작업이 바로 여기 있는 이 RequestAnimationFrame이라고 하는 것의 인자로 루프라고 하는 어, 함수를 대입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루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웹캠을 업데이트하고 predict, 즉 예측 작업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RequestAnimationFrame을 통해서 다시 루프를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predict라는 것이 왠지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? 제가 예측하단 뜻이잖아요. 그럼 프리딕트 안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 코드가 바로 이 밑에 주간, 야간의 어떤 확률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코드가 바로 저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주간이 확률이 몇 퍼센트고 야간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